어, 대구지방법원 2021-3977 경북 7곡군 동양면 기성리에 있는 이 무인텔입니다. 토지가 492평 건물이 224평 감정이 이제 19억 3,400 최소가 9억 4,772만 3천원인데 어, 응차를 네 번에 하셔가지고 12억 3,100만, 110만 원이 제, 에, 최고가 매수 심월이 됐습니다. 이등은 이제 11억 5천만 원, 7,300만 원, 뭐지라죠. 저는 그, 이거 12억 3,100만 원 주고 산 사람도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모텔이, 이 무인텔이 지은 지 5년밖에 안 됩니다. 어, 땅이 한뭐한 뭐 500평 되는데 이 무인 테는 땅을 많이 잡아먹습니다. 3, 4층 이렇게 지을 수가 없고 1층은 주차장이고 이제 2층은 숙박 방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데 그 대신에 이제 방도 또잘 꾸며야 되죠. 어, 그러다 보니까 어, 건축비도 어,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 건물 면적이 이제 224평인데, 방 17개, 객실 17개의 면적이 176평입니다. 그러면 이거 평당에 한 천만 원 정도 잡아야 돼요. 이거 만드는데. 여기, 여기에서는 이제 건물의 이제 그 면적을 막한 10억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, 음. 10억 가지고 지을 수가 없습니다. 딱 지은 지이 5년 되는 건데, 그래서 이게 지금 땅값이 9억 6천 100만 원인데 땅값까지 치게 되면은 뭐 감정가보다 훨씬 상이합니다. 10억 3천 100만 원도 싸게 산 것이다. 이 동네가 전부 다 모텔이에요. 근데 여기 이제 그 저수지가 큰게 있고 다 모텔이고 뭐 대구 가까운데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비교적 괜찮다. 싸게 샀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원 제한이 이렇게 없어지고 하지 않았어요? 저도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다녀보면은 옛날하고 확실히 틀려요. 전에는 뭐한두 팀, 세팀 이렇게 있던데 이제 꽉꽉 차고 이 요식 없어. 어,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데가 차면 찰수록, 이 모텔 동도 정비됩니다. 모텔 영업도. 그러니까 뭐 밥집, 술집이 이게, 이게 안 되게 되면은, 모텔도 안 돼요. 정비하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텔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, 빼, 이게 저기 모텔이, 여기는 구제불능이라고할 만한 데가 있습니다. 그거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. 울산에 등옥 온천 있는데 또왜안 되냐고 말이죠 그큰 대형 목욕탕이 두 개나 있는데 그 목욕탕들도 <웃음> 장사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다 사빠지고 그 다음에 대구 팔공산 시설공단 여기도 장사 참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산시 응봉면 신수리 여기도 보긴그렇듯한데 장사가 안 돼요. 그 다음에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이거는 반포면 학봉리라고 하더래요 실제로 말이죠 대전에서 뭐 공주는 멀고 대전에 가깝습니다 대전 유성에서부터한시로한 10, 10분 거리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낮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많고 밤에 숙박하는 손님이 없어 참 거의 신기하죠 이? 이제 뭐이 숙박업소가 밤에 잠자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나지만 잠시 왔다가 고 밤에 잠자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말한 이런 데는 그 여러분이 당연히 피해야 됩니다. 아이 수업시간에 보니까 모텔이 괜찮다고 하니까 다 사자. 조금 전에 불러드린 그 지역이 등호곤천, 팔공산, 아산 응봉면 신수리 그 다음에 공주 반포면 합곡리. 여기가 이 모텔들 나오게 되면 막 계속 유찰되는 데가 다 유혹입니다. 심하게 유찰, 유차 다섯 번씩도 유찰돼요. 근데 저는 이제 이 모텔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왜 그렇게 잘하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목사 이제 은퇴하고 금년에 또 지금 이제 그, 사회복지, 사회복지, 와, 이번에 또 졸업을 하는데, 원래 그 계획이 이제, 대도시 옆에 이렇게 흐름한 모텔을 사가지고, 거기에서 요양원을 갖다가 만들어줄까 했는데, 그 계획이 좀 제가 좀 잘못 잘못것 같습니다.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이게 계속 제가 촉각을 세우고, 곤두 세우고, 그렇게 했는데,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. 어,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텔도 경매 나오는 거는 그런, 그런 각도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장사가 잘 되면 모텔도 잘 된다.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